안녕하세요 구라로 구루가 되는 그날까지 dbrtv 고구라의 뉴스 역주행 고승현입니다 경영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어쩌다보니 그냥 넘어가버린 것들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다시 가져와서 제대로 좀 썰을 풀어봅니다 오늘은 두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 혹은 같은 맥락하에 있는 주제를 다어보겠습니다 전세계 경영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 z세대 genz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전 지구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 이제 이제 BTS라는 그 영어 명칭이 더 익숙한 방탄소년단 얘기입니다. 뭐 이제 시청자, 청취자 분들께서 그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관왕 하고 현재 이제 미국 투어 대박 나고 있는 BTS에 묻어가려는 그런 수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신편승좀 해보려고 <웃음> 뻔뻔한 수작이 맞구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Z 세대? 젠지와 BTS를 동시에 다루느냐라는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두 키워드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키워드를 좀 연결해서 봐야 온전히. 그러니까 Z 세대도 글로벌 BTS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뉴스들을 가져와 보면 그 포털 아니면 뭐 구글에다가 Z 세대 뭐 젠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르륵 어떻게 공략할까? 내지? 기업들 본격 공략 시작 뭐 이런식으로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Z세대 지가 어떻게 절대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세대인데 이렇게 하고 아주 그 전형적인 그 오래된 그 마케팅 세그멘테이션 전략의 틀에서 다루는거죠 가장 최악은 금융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Z세대 공략에 유튜브 뭐 공부한다 유튜브 전쟁중이다 이런 그 다음에 또 사회문화적으로 다룰때도 그냥 예전 신세대 담론 거의 벗어나지 못하니 뭐 독특하다 뭐 새롭다 그런 정도인데요. 근데, 리뷰할에서는 최근 이걸 이제 스페셜 리포트 주제로 삼아서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BTS만 검색하면 요새 워낙 기사가 많으니까 뭐, 요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TS, 한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와, 이거 뭐, 이런 거죠. 아주 관성적인 기사들 BTS 열풍이 보여준 한류의 잠재력 뭐 미주와 유럽까지 홀린 k p o 그 중심에선 BTS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비, 이런 거왜안 나오나 했어요 그 BTS 열풍 타고 한류 경제적 파급 효과 <웃음> 점점 꺼진다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제뭐 적절하게 6만 팬 한국어 떼창 이런 국뽕 쫙 매기고 근데 BTS 현상에는 기존 k p o 팬이나 뭐 한류 여행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그...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른 현상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류 음악계에서 한국으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뭐그 센첸트라고 하는 그런 한국식 응원법이 뭐 온갖 인종 그 남녀노소 나으로 보면 국뽕이 없진 않아요. 보다 보면 막 국뽕 좀 맞습니다. 주모 좀 찾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옆에 누구시죠? 아예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말을 길게 해요. DBR하고 HBR 코리아 편집장 맡고 있는 김남국입니다. 사실은 제 이제 같이 일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하직원인데요. 굉장히 제가 힘들고 있다. 힘들게 일하고 있다. 모시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은 꼭. 네. 제 이분을 왜 모셨냐. 본인이 항상 Z세대 엄청나게 잘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근데 Z세대 경영전략을 그 BTS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낸 명저 물론 많이 안 팔린 명저 BTS 자람과 진심 말씀 이거 나가죠 지금 예. 네, BTS 그이 말... 인사이트 자람과 진심이라는 아, 예, 예. 책이고요 많이 팔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앞에 우리 같이 본 기사들 지금 아까 검색할 때 같이 보 보시고 우리 미리 같이 좀 봤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z 세기 예, 세대 얘기부터 하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세대 G세, 지대에 접근하는 게 맞는지. 어, 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후반생부터 한 지금은 중학생 정도? 그렇죠. 지금 네. 뭐, 10대. 예. 그고 정도. 네. 어. 그 정도까지를 이렇게 포괄하는 세대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밀레니얼 세대의 한 축으로 그냥 여겨졌는데 음. 좀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좀 다른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연결돼 있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렇죠. 엄마 아빠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 이게 그러다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서 들려있기도 하고 이제 좀 후기 시세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어릴 때울때막 부모님이 휴대폰 막 음악 들려주고 스마트폰 보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애들이 숙제를 할때 우리 세대는 이렇게 노트북 이런 거 했잖아요 <웃음> 교과서 보고 근데 스마트폰, 노트북 을막 공부하고 손에서 폰을 놓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들 그 포노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 빗대가지고 불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어 식당 같은데 가서 이제 조금 어 아이들이 떠들거나 이런 무조건 스마트폰 음, 줬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 자녀들 초등학생인데 유튜브 볼래 만화, 카툰 채널 볼래 음. 유튜브를 봐요. 음, 음. 예. 그게 훨씬 재밌는 음, 거예요. 게임 뭐 영상 해설하고 뭐뭐 뭐 이런 게 자신이 게임 하는 것도 훨씬 더 재밌는 거고 이런 세대였고 어, 그리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뭐 트럼프 같이 약간 독특한 캐릭터도 있지만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 이분 여성이고요 오어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뭐 흑인이었고 뭐,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애플사의 CEO는 자기 동성애자야 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들은 딱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일단 호구 조사가 좀 궁금해요. <웃음> 네. 어디 출신 뭐 학교 나이 막뭐 <웃음> 이런 네, 게 네. 이제 그다음에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네. 생각해요. 네. 죠뭐이성애자 그렇죠? 네. 음.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하. 예. 현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서열이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내가 갑인가? 이러면 이제 딱 어디 앉을 때부터 막 자리부터 이렇게치열하게 그죠? 그 어, 너무 <웃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 지금도 아, 그렇다니까요. <웃음> 자기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참... 네. 하여튼 네. <웃음> 모를 척하는 거 같긴 한데 그런 의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네. 누구나 같이 네트워크에서 그럼, 네. 동등하게 발언을 할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역할만 다른 거죠. 근데 네. 저도 그 지구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최초로 가지는 그러니까 응. 그리고 정말로 애들한테는 정말로 스세드한테는 성별 안 중요하고 성 정체성 그거 쏘아. 그러면 태어나서 처음 미국 애들은 처음 태어나서 본 대통령이 흑이네요. 그리고 독일, 독일, 아까 메르켈 총리 얘기했는데, 독일 제트 세대는 원래 총리는 여자가 하는 줄 알대요. <웃음> 계속 메르켈이야. 그래가지고 부글러에에도 그 이제 여성... 어, 그럼요, 많죠. 그다음에 지금 뉴질랜드도 굉장히 맞아요. 얼마 전에 테러 났을 때도 되게 멋지게 맞아요. 대응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세대한테 아까 그 기사들 있잖아요. 금융권, 뭐 유튜브 공부하고 전쟁하고, 뭐, 뭐 어떻게 공략할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경윤잡지 편집장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접근인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표정 <웃음> 네. 그러니까 <이게> <웃음> 그 <좀> 진짜 안타까웠어 <웃음> 네. <웃음> 왜 그렇게 비슷한 접근과 그냥 뭐 사실 뭐 그래서 s 왔 w h 그래서 어쩌라고 네. 뭐진사자 근데 뭔데? 이러면 정말로 답도 찾기도 힘들고 음. 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음. 네. 뭐좀 유튜브 좀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의 정말로 진심으로 소통하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 그거를 방탄이 또잘 보여준 측면도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탄 기사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답답하죠 저렇게 많은 숫자의 기자들이 <웃음> 저렇게 많은 콘텐츠를 저렇게 비슷하게 <웃음> 예. K-POP 한류의 신류 어, 막 이정도 분석 예. 뭐 하나마나 분석 <웃음> 뭐. <웃음> 왜 이렇게 똑같은 큰 정말 큰 인력 과리소스들이 결과적으로 대등소위한 기사들을 쓰면서 이렇게 시간과 자원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런 게좀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직 Z세대 아래 재밌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전부터 저도 이제 이 세대 스페셜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도 이들이 좀 기존 밀레니얼과 좀 다른 것 같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얼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정서와 인터 좀 공유하기도 하는데 좀 명백하게 다른 뭐 성향과 행동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 특히 이제 이네들 자체가 아직 엄청 소비집단으로 이제 돈을 막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구매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게 이제 그 IBM 기업가치연구소 조사 결과에 나온 건데 그러면서 왜냐면 이게 워낙 월등한 구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검색을 하고 그래서 근데 부모가 X세대고 이 사람들이 디지털 이미그랜트잖아. 그러니까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냥 태어나니까 연결돼 있었고 다 모바일인데 이,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한 사람들이랑 어? 얘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민가면 내 자녀가 영어도 잘해. 미국 이민가면 내가 해봤자 말은 통하지만 얘네가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 네가 좀 해줘. 특히 이런 게 우리만 해도요. 예를 들면 어디 식당을 고른다 이러면 진짜 리뷰하고 가짜리뷰를 잘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통로를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그치, 그치.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제 거기에 익숙한 친구들은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웃음> 음. 정말로 알짜 핵심 정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검색러니까 이제 딱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에 연결돼 있고 그게 이제 일상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음. 때문에 어, 구매 의사결정에서 이제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아 나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더 정확히 잘 산다. 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의 주역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에서도 어, 이제 초기 이제 아주 신입 사원이나 이런 이제 급으로 이제 Z 세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그지 세대가 태어난 환경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이제 기성 세대들은 조직의 아주 엄밀한 유계 구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죠. 그 구조 하에 있어도 기성 세대들은 경제가 계속 확장 된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승진했고요. 음.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음. 어,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고 어, 집을 사면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세대에는 그런 사회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를 지나서 G세대로 넘어오면서는 뭐딱 태어나자마자 이제 경제 위기가 빵 터졌죠. 그리고 사회는 대부분의 선진국, 그다음에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저성장 체제로. 오이시 d 전체가 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회문은 계속 좁아지고 고용 뭐 줄어들고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 힘든 막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당연히 공정성, 어 그다음에 기성 체제에 대한 반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뭐 기업 조직, 그다음에 뭐 소비시장 뭐 이런 데에서 이제. Z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 미래는 좀 되게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HR 측면에서 특히 저도 이제 리서치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밀레니얼은 3년 정도 지나면 다 나갔대요. 아 이건 못해먹겠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밀레니얼은 조용히 잘 다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요새 밀레니얼들 나간 친구들 다 어디 가 있냐면 지금 산타구슬레키가 있어요. <웃음> 아니면, 저, 치약마이나, 저기, 어디 가서, 저, 한달 살기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이 밀레니얼까지는 나간 다음에도 왜나가는지잘 몰랐대요. 이제, 하도 나가니까, 하도 나가니까,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런, 그런 예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기존 기성 기업들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조직화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이 Z세대는 재밌는 게, 항상 1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다, 계속. 맞아요. 당신들은 뭐가, 이게, 여기 조직은 뭐가 문제고, 블라인드가 쏙 하고, 아니면 심지어 공식 회석상에서도 막,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그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인터뷰했던 그 이한규상무 있잖아요. 그분이, 그거 다 전달되고 이 있는 메시지인데, 그걸 왜 놓치고 있냐. 맞습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도 사실은, 꽤나, Z세대에 대해서 막 가지 더 초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일단 이 사람들이 이 부모랑 되게 친해요. 되게 재밌는 게 Z세대가. 그러니까 밀레니얼의 부모는 베이비붐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친했대요. 굉장히 격차가 심했는데 X세대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디지털 이미브렌트잖아요. 이미지하니까 자녀들하고 되게 야 이거는 새로 나온 건 뭐야.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문화에 계속 적응해가듯이 자녀들의 도움을 통해서. 근데 아까 재밌는 포인트가 계속 그 경제가 확장하지 않는 국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경제 얘기도 막 맛보면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리고 X세대 부모가 그때 실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같이 고생을 했어. 이제 동, 동제가 되게 강하고, 그냥...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 Z세대도, X세대랑 부모랑 붙어 있는 게이득이라는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Z세대가 미국에서도 가장 문제를 안 일으키는 식대래요. 그러니까, 무슨 음주, 마약, 뭐다. 뭐, 옛날에는 좀, 뭐, 논다 음, 이러면 마약이나. 좀. 뭐. 막 밤에 파티 가 이러자고 집에서 그냥 재밌게 이거 놀고 부모랑 친하게 같이 놀고 되게 나중에 우리 BTS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부모랑 같이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z 세대랑 X세대는 굉장히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영세기 경영잡지 편집장인데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그 소비행태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어좀 어좀 주목할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재밌는 거 밀레니얼이 외면했던 오프라인 매장 가시는 이런 거 맞습니다. 그거 한번 데스킹 하셨고 다 같이 공부했으니까. 제일 저도 그게 인상 깊게 네. 봤는데. 죠 아. 얘네들한테는 과거 세대들은 어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구별되는 그 그렇지. 다른 그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 세상이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와서 뭔가 오프라인에서 안 됐던 뭔가를 해결해주고 음. 뭐 새로운 서비스도 하고 뭐 아는 사람과 연결도 해주고 막뭐 이런 거인데 얘네는 태어났더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다른 어떤 세계가 아닌 아니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오프라인보다는 예를 들면 온라인에 새로운 기능이 많으니까 나는 뭐 온라인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좀 뭔가 앞서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고 어, 온라인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이거를 방해하면 뭐지 막 이런데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쇼룸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고 그걸 온라인에 서 산다 이건 밀레니얼까지 이랬는데이 친구들은 반대얘기도많아요 음. 그러니까 음. 평소에 이렇게 컴퓨터 앞이나 음. 모바일폰으로 막 사고 싶은 거 보다가 오뭐 지나가다가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천면 음. 1,2천 원더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때 네. 왜 지금 당장 내가 사서 네. 이 만족하는 게가 신비라고 하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그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야 모바일 세대야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모바일을 강화해 이런 방식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이 경험이 그냥 이어지게 그렇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모두가 온라인과 연결된 그 무엇으로 이제 중요성 그래서 뭐 온라인의 경험을 더욱 확장시켜주고 뭐 연계시키고 막 이런 데 고민에 머물렀다면 지금 뭐 오프라인 자체만으로 독특한 경험을 네. 주겠다, 막 이런 혁신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는 이제 네, 그런 그렇죠. 용어를 쓰는데요. 이제 지역에서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만들어 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재밌으면 네. 이제 당연히 그린데 온라인으로 또 <웃음> 이렇게 경험을 그러니까 연결. 구분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세상에 오프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이 그렇죠. 그런 젊은 친구들이 무슨 네. 온오프라인 구분이 있겠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는 경험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만들어야지 꼰대들이 막 아, 연구해서 만든다고 절대 안만들어야는그경험 자체. 데 제일 맞아.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포인트, 같아요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경계 속에서 살았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생산자, 소비자 이 네트워크 에서는 그게 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권력의 구조도 예를 들면 어, 마키아벨리즘적 권력의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음.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제로성 게임이야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와야 어, 뭐 상대의 권력을 뺏어서 내가 가져와야 내가 더 힘이 더 많이 힘을 누릴 수 있어 뭐 이런 관점이었다면 네트워크 세상에서 오히려 모든 걸다 개방해버리고 음. 공개해버리고 그다음에 정말로 수평적으로 소통해버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공정함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잘나가다 망한 브랜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아베 프롬비라고 사실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되게 잘 나갔던 브랜드인데 여기가 그 백인은 잘생긴 남녀 몸 좋은 주로 이쪽 모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트세대한테는왜 이렇게 된 거야? 왜저것만 멋있다고 생각하지? 라는 그 조금만 오지 않잖아. 펩시도 한번. 무슨 근데 왜 블랙 블랙, 메러, 블랙 라이프 메어로즈가 있잖아요. 블랙 라이프 메어로즈. 검은.. 그러니까 흑인들의 생명도 귀중하다 이러면서 음. 그때 막총 맞고 막 이랬을 음. 때 근데 뭐 그런 시위가 막 한참일 때 중간에 뜬금없이 펩시콜라에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막 콜라를 같이 나눠 마시고 화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또 지세대들로.. 저것들이 비쳤나? 아, <웃음> 그니까 <웃음> 왜? 그러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니네가 까 음. 언제부터 그런 블랙 라이프스 매로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 진정성이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저게 개연성도 없고 도대체 니네 뭐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그 광고가 쫄딱 막고 거의 펩시는 거의 사과하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 그런 진정성이 없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음, 문제가 스타벅스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레이스 투게더라는 캠페인는데 네. 모든 인종이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거뭐 좋죠 근데 이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 찾아 봅니다 스타벅스 찾아봤더니 이사회에 뭐소수인종한 <웃음> 명도 없는 거예요 <웃음> 야 니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돼 네. 이렇게 되는 그치. 겁니다 인종 그리고 막 저 일부 바리스타들이 그그래 그렇죠. 이게 동양인 차별하는 뭐눈 찢게 그리고 많이 나와. 이런 일들을 너에들이 하면서 레이스투게는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거는 섣불리 하면 뭐 욕을 바가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예. <목소리>